오늘은 아름다운 꽃섬 하도를 가기 위해서 백야도 선착장에 왔습니다. 하와의첫 발을 내드리니까요 알고 오셨나요 하고 지금 목선에 멋진 글이 쓰여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탐방로 입구 좌측으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 저희 야진과 이쁜 공주와 같이 사와도 석기 트레킹을 했습니다. 초입에 아주 또 표식들이 뭐 엄청나게 걸려 있습니다. 올라오자 바로 첫 정자가 보입니다 네, 이번에 그 새로 개통된 화양대교전 지금 멀리 보이는 게요 첫 입구에서부터 약간 올바른 길인데 네, 유채꽃들이 중간중간에 피어서 네, 올라오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꽃섬은 윗꽃섬 상하도와 아래꽃섬 하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아래꽃섬 하도는 잘 조성된 둘리길이 꽃섬길로 명성을해섬트리킹을 하기 에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사람도 아주 봇바람이 사다 아, 두고요 해변을 보면서 걷는 길이 조성이 잘 돼가지고 아주 편안합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연예인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바다 를 배경 삼아 덩그러니 노는 빨간색 피아노는 렌즈머리에 하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유채꽃이 아주 화작게 이거 하와도 꽃게 봄을 느끼기에는 아주 최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곳을 보면서요, 트리케 하는 재미가 아주 좋네요. 남끝 전망대 내려가는 계단이 또 나왔습니다. 남끝 전망대에서 바라보는데, 네. 희지꽃 전망대가 되게 좋은 이 됩니다. 오늘은요 유채꽃을 보면서 시험을 네, 폈다 보니까요뭐힘도안들고요 네, 신선 노릇이 따로 없습니다 <목소리> 처음 전에 만났던 빨간 피아노에서 어느 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샷을 잡고 계시는데요 오늘 길은요 크리킹이 뭐, 아니라 그냥 뭐 산책 수준입니다 <웃음> 이 벤츠에서 앉아서 석을 해야 될까요? 맥주 한 잔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바로 이거지. 네. 이야, 제대로 유체받아 왔습니다. 이제. 자, 푸른 바다와 마한경 유체것이요. 봄을 알리는 아주 전령처럼 멋지게 지금 뛰습니다 시험시험 쉬었다 오다 보니까요 벌써 휴게정자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쉬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바다를 보면서 수지고 전망대를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직고 전망대 가는 것도요. 아그 길이 아니라 뭐 계단이 또 나타납니다. 수지고 전망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정나게 기암절벽이 있고요. 꼭 내려오셔야 되겠는데 저 내려온 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취집골 전망대를 갔다가 지금 올라 와서요산 위에 웬또 배를 갖다 놨을까? 어허어어어고이거 아, 이 배도 저 푸른 바다를 멋지게 떠다니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왕이다! 완전... <웃음> 오늘은 완전 공주의 날입니다. <웃음> 완전... <웃음> 와 공주 왕이다 그래. <웃음> 한 번씩 트리키 하다가 요 뒤돌아보는 모습도 정말 좋아요. 정말. 이곳은 또 가을이 오면 악세가 또 엄청나게 하죠? 하... 있게보 지도에요? 네 휴게장자 투로 나와있는 곳세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솔직이 뛰면 또 기가 막겠는데요아 이제는 갯넘 네, 가는 길하고요 막상 전망자 향해서 고! 쭉쭉 뻗은 계단이요 아주 슝슝합니다 네. 사나무 향기 네. 너무나 좋고요. 바닷바람이요. 아, 이제는 너무 너무 시원합니다. 엊그제 가면도 너무나 추웠는데 이제 바닷바람이 너무 시원해요. 하와도와 또 시도 있는데요. 하와도 예수와 나귀의 사시사철 모습. 어가는 배길 따라 누구라도 안한 가도에 숨겨진 모습. 눈인같은 바 구절초, 숙구쟁보석기다 밀리고 전망대에 올라오니 벌어진 광가슴 사방이 에멀아진 김용설도 붙입니둘레길 양쪽엔 터널같은 모양으로 하늘을 빽빽하게 가린 에, 나무가 시원한 향결제 품꽈요 숨넘받는 전망대를 향하는 길목엔 무정히 자란 에, 풀들이 살랑살랑 건빨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깻놈 전망대를 향해서 출발을 또 해야 되겠네요. 깻놈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벤치도 좀 있고요. 계도치어가도 좋겠는데 바하도의 제일경이라는 꽃섬다리로 출발합니다. 깨나무 이라는 말은 깨밭으로 가기 위해 넘던 작은 곡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물이 고옹에 의 나로도가 어렴풋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이쪽에는 갑자기 계단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하도의 아, 네. 제2경이라는 네, 꽃성다리가 네, 지금 멋지게 지금 바다와 함께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저희도 막산전망대하고 요 장구도 전망대를 보고 내려오겠습니다. 아이, 많이 물 때는 건너가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하도의 어... 최고 비용주 하나로 뽑을 수 있는 큰 불이 지금 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갯넘 전망대와 막산 전망대 사이에 깎아지는 절벽과 절벽 사이로 파도가 들락거리고 절벽 아래에는 커다란 동굴이 검은 입을 벌리고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이제 품습니다. 막산 전망대와 장구도 전망대를 향해서 출발. 꽃섬 다를 건너 후에는요 막산 전망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계단에는 아기자기한 나무판들이 주명중배달있고요 누군가의 소박한 정원업지도 하였습니다. 옥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요, 경사가 펼치지 않았고, <목소리> 예, 그가 걸어온 발걸음을 슝슝 편히 걸수 있는 길입니다. 하도 바다는 깨끗하고 맑은 색을 띄며, 길게 뻗은 해변은요, 모래사장은 아니지만 아주 작은 조약돌 크기라 맨발로 거닐어도 크게 아프지 않는 아주 건강에 좋은 길입니다.